지 내려놓고 쉬어가도 돼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더 높이 날아 눈앞에 펼쳐진 내 꿈을 상상하며 활짝 웃을 거야 지치고 돼, 괜찮아 슬픈 하루 뭐든지 쉬운 일은 없다고 다들 그런 거라고 이런 나 안고 위로하는 사람들은 항상 고마웠어요 쉽게 표현 못해도 이 길의 끝은 밝은 태양이 환하게 웃고 있는 미래가 될 거야 t e g e